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주도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호주달러 데일리 차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달러 데일리 같은 경우는 제가 0.72에서 거부반응이 나와서 내려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날 불캔들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위클리 캔들 을 한번 보면은 어 이제 어뭐 해머 같은 캔들이 나옵니다 자 데일리로 가면은 왜 여기서 나오느냐 서포트 레벨이죠 서포트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운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호주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거래하기가 참 간단합니다. 자 셋업은 자, 롱셀업, 매수셀업 같은 경우는 0.72 위에서 그 다음 레지, 어, 레지센스까지 레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쇼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내이션 차트에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거부반응이나오 시에 0.70 그리고 0.692까지 어 거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이제 마켓 오픈이 나오고 마켓 개비 생기거나 아니면은 월요일날 마켓 오픈이 나왔을 때몇 시간 동안 이제 기다려보면외 캔들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호주 달러 방향을 잡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이게 호주 달러고요. 파운드 호주 보겠습니다. 자,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는 데일리 차트로 넘어가면은 자 데일리 차트거든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트렌드 라인 위로 올라와서 거부반응 보인 후에 하루 이틀 3, 4일 동안 1.85까지 완벽하게 올라와서 레지센스 맞고 거부반응 나온 걸볼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레지센스에서 지금 파운드주가, 어, 파운드 호주가 거부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1.85 어, 그 다음에 1.835 밑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다음 타겟 1.82 그리고 1.81 혹은 트렌드라인터치까지 다시 한번 쇼셋업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롱셋업 같은 경우는 1.85 위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롱셋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운드 호주는 여기 한번 이미 거어 이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 어 이제 거, 거래가 많이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레이스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835 밑으로 내려올시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쇼셋업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 짧게 봐보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멤버존의 셋업을 어, 이 어, 드렸습니다. 자, 데일리 차트를 계속 보면은 자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트렌드라인을 제가 이제 멀리서부터 가져왔었거든요 트렌드라인을 가져왔는데 이 트렌드라인을 뚫고 서포트를 찾은 모습이죠 서포트를 찾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불캔들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참 쉬운 거래였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도 이제 어뭐 더블 바텀도 나왔고요 그래서 1282에서 약 200픽 올라갔죠 1302까지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롱셀업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타겟은 1355입니다. 1355. 1355가 타겟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는 쇼포지션을 가져가시지 마시고 최대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드, 파운드즈, 그리고 호주달러 어,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수, 어,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